안녕하십니까. TV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구평리에 있는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다와 그리 멀지 않고 지방도에서도 그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주택이 있습니다. 수리를 하셔서 민박이나 펜션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 위치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저 앞쪽에 보이는 도로가 포항과 울산 경주를 잇는 도로입니다 현재는 포항시 남구구롱구평리에 와 있습니다 앞쪽에 펜션과 논이 있습니다 매매할 집은 돌로 담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 앞쪽에 큰 소나무 뒤쪽에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는 보입니다 물론 집에서는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바닷가에 펜션이 보입니다 매, 매매할 주택 대문에와 있습니다 앞쪽에는 주택이 멋있게 되어있습니다 땅은 굉장히 넓게 보입니다 현재 집수리는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집수리를 하다가 도중에 멈춰 던것 같습니다 숟가래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내부 화장실도 있습니다. 뒤쪽에 우물이 있습니다. 담으 돌로 담으만들어 놨습니다 집수리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붕은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있으나 내부에는 상당히 상태가 안좋은 상태입니다 두개로 분할 매매가 가능합니다 마당에는 잔디가 심겨져 있고 야자수 나무가 있습니다. 대문 앞입니다. 대문 앞에는 논이 있고 대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로 가는 길입니다. 팔각정이 보이고 큰 소나무가 보입니다. 아주 멋있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팔각정에서 촬영했습니다. 뒤쪽에는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 색깔이 아주 좋게 보입니다. 오늘은 적당하게 파도를 치고 있습니다. 주변에 펜션이 여러채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집으로 가는길입니다. 보이는 파란색 지붕이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 상세폐지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구롱포읍 구평리에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주택입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1026제곱미터 310평입니다 두개로 오픈할이 가능합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는 건폐율 40% 와 용적률 100% 로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는 포장된 도로에 접혀져 있습니다. 현재 건축면적은 9 0저곱미터 27평이 있습니다. 주구조는 목조입니다. 지붕은 칼라강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동수는 3동입니다. 층수는 1층입니다. 입주가능일은 현재 공실이라 즉시 입주가능합니다. 구성은 방 6개 화장실은 3개가 있습니다. 사용승일은 건축물 대장상 1952년입니다. 주차대수는 건축물 대장상 0대이지만 마당에 여러 대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없으며 수도와 전기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방향은 안방기준 남동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시 바다 보이는 방향으로 신축이 가능합니다. 22년도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는 저곱미터당 16만 1400원입니다. 22년도 기준으로 주택공시가격은 9830만원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일 때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취득세는 1%입니다. 3 3제곱미터당 매매금액은 200만원입니다. 매매금액은 6억 2천만원입니다. 두개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분할시 매매금액은 3억 1 천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